자 저기 겁나게 많이들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겨주면 안돼 다시 배워야 돼요 흥 보채비가 들어온다 네. 헤흥 보채비가 들어온다 흥 보채비가 들어온다 딱 떨어져야 돼 시작 흥, 제비가 들어온다 그렇지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 제비가 들어온다 그렇지 부러진 다리가 봉통하지가 져서 부러진 다리가 봉통하지가 져서 들어와 예 <목소리> 전동커리버 들어와 예예 예 이렇게 마무리를 문 선생님처럼 해야 돼 예까지 예 와서 이렇게 해서 완성형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원래. 제비장수 그래서 그 음에서 제비장수가 시작되거든 그러니까 그 거기에 거 거기 종착역에 점을 딱 사, 사실은 살짝 놓아줘야 되는 거야 예~~~~~ 제비장수 이렇게 그 음에서 올라가니까 안 그래? 그러니까 다시 이제 제비장수 호령을 거대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거기 음잘 지켜야 됐어요 여러분들 아까 거기 음이 안 맞았어요 여기까지 다섯 장단 예까지는 여러분들이 양쪽이 다 괜찮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그 길이 갈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하나 둘 제비장수 호령을 허대 다리가 봉통 가지가 전노 너는 왜 다리가 봉통 가지가 전노 너는 왜 다리가 다리가 안 올라가야 돼 다리가. 너는 왜 다리가 봉통 가지가 전노야시다 너는 왜 다리가 봉통 가지가 전노 흥보제 하나, 둘, 흥보제비었자오대 소조가 아뢰리다. 하나, 둘, 소조가 아뢰리다. 소조가 아뢰리다. 네 번째 방이야. 네, 네 번째 방이라고. 네 번째 방 그렇게 방 하지 말고. 아레 아리, 소조가 아래리다 거기다가 여섯 박자야 그 다음 장단에 세 번째 박자 같이 먹고 들어가야 돼그 다음에 네 번째 박자에서 소조가 아래리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다 거기서 종각 내먹고 저기 봐야 그거 하지도 않았어 여러분들 거기 중점적으로 다 들렸던데요 막막 따라서 고 그래 아는 것처럼 못하면서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완성형이야 하나 둘 소조가 아리 아니지 아니지 거봐. 그색 틀리는 것 봐. 소조가, 소조가 아래리 이렇게 해야지. 해야, 시작. 하나 둘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이렇게 하지 하나 둘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그렇지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뚝 떨어져 시작. 뚝 떨어져 대반의 다리가 그러고는뚝 떨어져 한다면 대반의가 저기에 나와 첫 박에 나와 거기 수근역도 잘 없어 저 조심해야 돼 거고 여러분들 거기 아주 잘하지 못한 거 아시지요? <웃음> 뚝 떨어져 대반의 다리가 아, 찰칵 부러져 그거 죽 되었는디 여기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대목이예요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나, 나가에서 미리 저기 음이 떨어지지 말고 빨리 조선을 다가 태어나 불길하야 뚝 떨어져까지 가야지 뚝 떨어져 고좋수 불길하야 뚝 떨어져 대번에 다리가 찰칵 풀어져 그거 죽게 되었는디 여기 숨꾸이 없어 아주 그냥 요령껏 숨을 쉬고 다녀서 나가는 거야 대반의 시장 배론의 다리가 철칵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는디 어진 흥보씨를 만나 어진 흥보씨를 만나,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죽을 소리까 어찌허려는 은혜를 갑소리가 제발 덕문에통초고 제발 덕문에통초고 여기다가 심플한 대신에 어떻게 했어? 꽉 우겨 넣어가지고 숨꾸역도 없이 이렇게 가게 해서 여기다 꼬장 버려 놨어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 여기 여기 다엉축되돼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공력 없으면 이거 하고 어 말리조선부터 말리시 날 말리조선 안 맞아? 안 맞아? 장단들 안 맞아? 대부분은 맞는데 안, 마, 안 맞는 폭탄들이 여기저기 박혀있어가지고 막 자기들이 막 끌고 나가 목소리도 커갖고 그래서 거기 휩쓸리는그 장단 잘 맞춰야 돼? 어? 빨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군수 불길하야 떨져 태반의 다리가 찰칵 불안하져, 거그 죽게 되었는디, 어진 흥부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갚으리까 제발, 덕분에 통, 처, 가워 알아서 숨들쉬면서, 말리조선 시작! 말리 조선을 좀 제가 이제 좀 이제 이제 귀에 들어옵니다 아, 요렇게 하셔야 되는 거야 잘하셨어? 이제 요거를 유지해야 돼 어, 항상 연습을 해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그거를 틀리지 않고 해야 돼요 숨근육도잘 없잖아 숨근육도잘 없어 그러니까 요령껏 도둑숨을 막어 하면서 해야 돼 응. 그러다가는 숨 막혀서 여다버어서 이렇게 <웃음> 생겼서 왜냐면 숨 근육 이잘 없잖아 막, 달어나가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음. 까탈 스럽지요그 음. 까탈 스험에 극치에 달하는 것이 뭐요 제비도정기. 고근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아. 장단이 다 달고 나서 숨끊적도 없고, 이거, 그죠? 이거, 이거, 이거, 가야금 병창으로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제비노정이 사람들 그냥 숨이 턱턱 맥히게 하자니요 이걸 갈금 병장으로 이게 좋아서 제비 노정기가 재밌고 좋은 게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행운이 오는 길이요 제비가 뭐여 박씨 물고 오자녀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뭐요? 행운이 오는 길이고 행복을 날라다 주는 행복이 지금 오는 길이요 럭키로드야 <웃음>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유명하겠어 이거를 그냥 갈금 병장으로 그냥 외워 사람들이 오고 여기가 천하에 옛날부터 그냥 아주 전륜하다는 그런 데여 여그가 어? 사람들이 여기를 듣기를 좋아했어 왜냐면 제비가 확 그렇게 여기서 오고 박신날라다니고 이랬다지 이러니까 제비 노정기가 말하자면 로또가 당첨되라면 그, 그런 그 과정인 거야 얼마나 좋겠어 이거 제비 노정기 한다고 사람들이 다 네? 해야 돼